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피부의 두께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눈 주위의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피부라서 그 표정근에 의한 막 구겨졌다 펴졌다 하는 이 구겼다 폈다 하면서 그 피부 주름이 많이 생기고 또한 그 눈두덩이에 이렇게 꺼짐이 발생할 때 피부가 아주 탄탄하다면 은 같이 꺼져 들어가지 않을 텐데 아주 찰랑찰랑하기 때문에 쑥 꺼져 들어가고 또눈밑 지방이 이렇게 붉어졌을 때그 피부가 아주 얇게 되면 은그눈밑 붉어진 게 아주 뿔뚝하니 다 보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피부가 굉장히 막 여드름성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피부가 두꺼워서 어 젊은 시절 때는 아주 굉장히 제 피부가 싫었었는데 피부가 두껍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눈밑 다크서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덜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뭐 뭐 1, 20대 때는 맨날 뭐 여드름 짜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50대 60대가 되다 보니까 좀 득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눈의 위와 아래는 결국에 해부학적으로 보면 안와 안에 있는 그눈 아래 안에 있는 그 한통 속이다 눈위에 지방과 아래 지방은 서로 한통 안에 들어가있다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상담글 꼼꼼히 잘 읽어 보았습니다 꼼꼼히 참 친절하게 잘 알아, 알아들을 수 있게 속 시원한 답변이 감동입니다 그리고 자신감 저는 현재 눈두덩이 쳐져 내려오고 윗눈썹 바로 밑은 지방이 다 어디로 흘러 내려갔는지 꺼져 있습니다 젊었을때는 눈두덩이에 그 살이 많아서 쌍수할때도 지방을 많이 제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밑이 불룩하게 지방이 튀어나와 있어서 5년 전에 눈밑 지방 제거한 후로 눈두덩이 살이 더 없어지더니 눈썹 처진과 꺼진 눈이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 눈두덩이 부분을 전택궁이라고 해서 밭전자 집택자 하면 뭐딱 부동산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성형외과에서는 그 사항검 성형수술을 하고 또눈 아랫부분은 그 잔여궁이라고 해서 이 코쪽부터 눈 바깥쪽까지 해서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또 여기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뭐 이렇게 하고 이제 성형외과에서는 하항검 성형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눈 위와 눈 아래로 따로따로 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여기 오른쪽 반쪽 얼굴에서 피부를 한꺼풀 벗겨내면, 왼쪽과 같이 아래 속눈썹 안에 툭 튀어나온 눈밑 지방이 보이고, 빨간 다크서클과 팔자주름 위쪽에 볼살 지방이 보이는데, 이 연부조직도 한꺼풀 드러내게 되면, 이 해골 모형에 이 움푹 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안와 라고 해서, 이 올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화라고 하는 이, 이 소켓트에 이 눈알이 이렇게 동동동 이렇게 떠 있는 어, 조직이 되겠습니다. 즉, 왼쪽 얼굴에서는 그 파란 그 화살표 끝에 상한검과 노란 화살표 끝에 하한검이 따로인 듯 합니다만, 오른쪽 해골에서의 그 화살표 끝을 보면 동일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즉, 눈알은 이 소쿠리 같은 그안아뼈 안에 동동 떠있는 조직인데 직립했을 때 우리가 섰을 때 누웠을 때는 말고 섰을 때이 노란 아래쪽 지방패드를 위쪽으로는 빨간 타원형 지방패드 사이에 양쪽 쿠션 사이에 이 눈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얀 눈알이 떠있는 상황이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하얀 눈알 아래쪽에 노란 타원형 지방 패드가 눌리게 되면서 이렇게 눈밑 지방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나 눈밑 지방 제거를 하여 안구를 떠받치고 있는 이 노란 지방을 이렇게 제거하여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2차적으로 하얀 눈알 자체가 까만 화살표 방향으로 하방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얀 눈알 위에 공간이 확장되어그 빨간 지방패드의 볼륨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눈두덩이 꺼짐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눈밑지방재배치나 눈밑지방제거 후에 눈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병리학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화에서 이 눈알이 이렇게 동동 떠 있는 원리를 이용하면 눈알이 튀어나온 돌출눈 관상 성형에서 이 노란 안화의 물을 빼버리면 이 둥둥 떠 있던 눈알이 이렇게 쭉 가라앉으면서 튀어나오는 교정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눈썹뼈나 다크서클이 꺼져 있는 경우 눈밑 지방이 없어지면 더 튀어나와 보일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염두에 두면서 눈을 들어가는 교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눈, 코, 입, 이목구비를 옮기는 관상 성형에서 입의 위치, 입이, 입이 렇게 쳐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코가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 코끝이나 입은 위치 이동이 비교적 좀 원활할 수 있는 반면에 눈알은 뭐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는 게좀 제한되어 있다 바로 그게 그 눈알은 이안와에그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안와 밖으로 빠질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눈밑 지방 제거를 하게 되면 이안와 내에서 눈알이 조금 더어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안부가 긴 사람들의 경우 눈알을 조금은 그 내려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안부가 긴데 눈두덩도 불룩하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눈 밑에 지방 불거짐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눈밑 지방 제거를 하게 되면 눈밑 지방 제거를 하게 되면 이 돌출된 그 눈밑 그 지방도 들어갈 뿐더러 이 안와의 그 용적은 그대로인데 지방이 줄어드니까 위 눈꺼풀 꺼짐이 발생해서 이 두둑한 그 눈꺼풀이 좀 얄쌍하게 되면서 눈알도 이렇게 살짝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중안부가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가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만약 애교살이 없다고 한다면 애교살을 살짝 넣어주게 되면 최소 뭐 5mm에서 6mm는 좀더 눈알이 아래로 내려오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노화가 되게 되면은 그이이 이 부분에 이렇게 눈 꺼짐 현상이 심해지면서 일명 온팡 눈이 되면서 눈이 그냥 아주 째깐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시원하게 어 시원한 인상의 눈으로 어 할수 있는지 그푹 꺼진 눈 몸팍눈 관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